척추 압박골절 후만 변형 32도에 불과한 경우 심한 기형이 아니므로 지급률 50% 이상 상해소득보상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천지법 2015 가단 26626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경 상해소득보상금 등 보험을 가입하였고. 보험 기간 중 버스에서 내리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쟁점 1.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고령의 골다공증 질병이 경합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부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골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됩니다.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. 쟁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50% 이상의 후유장애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신체 감정서에 따르면 제4요추 부분에 대하여 약 5-6도 지 정도의 흉한 변형이 발생하였고 제11형추와 제1류추 압박골절에 대한 후만 변형은 약 26도의 후만각으로 측정되었다는 것으로서 합계 31 내지 32도의 후만 변형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되는 장애물류표의 심한 기형인 35도 이상의 척추후만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 지급률 30%인 뚜렷한 기형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. 더욱이 척추의 장애는 사고 기여도를 감안하는데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가 70%인 점 따라서 설사 원고가 지급률 50%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반영한 후유장애의 지급률은 35%에 불과합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소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판례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